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어, 저희 정원에 심, 심어진, 어, 메리골드. 메리골드가 이제, 어, 올 수명을 다 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씨앗을 오늘, 어, 채취해서, 어, 내년 봄에 이제 다시 심기 위해서 오늘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채, 씨앗, 이거 채취하기 전에, 어, 이걸 다뽑뽑을거예요 뽑아, 뽑고. 뽑아서, 어, 이제 이거 뽑아내고 뽑아내고 이제 이 메리골드 심었던 자리에는 이제 유채, 유체, 어, 유채를 씨앗을 뿌려놓으려고 해요. 이 메리골드 채취하기 전에 지금 몇 가지 더 어, 주변에 있는 어, 꽃들을 좀 소개를 드리면요. 어, 이게 금아주입니다 금아귀 어, 전에 동영상을 올린 적 있었죠? 어 금화귀가 이렇게 씨앗 잎을 이렇게 맺혔어요 상당 부분은 상당 부분은 어, 꽃을 따서 저희 카페에서 금화귀 차로 판매도 했고요. 어, 금화귀 씨앗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거 하나 따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금화귀 씨앗이요. 어 아주 상당히 통통하죠. 이 금화귀 씨앗입니다. 이거는 벌써 씨앗 어, 예약 주문도 꽤 상당히 많이 들어왔구요. 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 아, 맨드라미죠. 맨드라미. 맨드라미는 뭐 많이 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거 다시 이제 채취해서 내리는 아, 맨드라미도 이제 넓은 범위로, 어, 아, 심어, 심을 생각입니다. 맨드라미. 그 다음에, 어, 아, 저, 뭐, 아, 여기 또, 대기홍도 있네요. 대기홍도 올해 씨앗을 아, 어, 씨앗을 많이 구하지는 못해서, 여기 한 부분으로 심어서, 어? 이제 올해 이것을 이제 씨앗을로 제출해서 내년에는 이제 여기서 씨앗이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아, 어, 백일도 내년에는 좀 어, 많이 심어질 겁니다. 아 이제 다 뽑았습니다 어 아, 뽑아서 한대 모아 놓으니까 엄청나네요 양이 아 산더미가 됐네요 이거 씨앗을 이제 다 채취할 겁니다 씨앗을 채취하고 이제 꽃대는 말려 가지고 어 이제 소각을 할 생각이거든요 소각해서 다시 이제 밭에다 뿌려야죠 어우 엄청나죠 많습니다. 그 이는이가어서 금년에 채취한 금화교씨 하십니다. 어, 상당히 많죠.